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을 맞이해서 단열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바르는 뽁뽁이라는 제품인데요 기존에는 뽁뽁이라고 하면 붙이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저 또한 붙이는 뽁뽁이는 생각이 나는데 바르는 뽁뽁이는 처음이었거든요 페인트처럼 그냥 바르면 음, 스티커처럼 그런 막이 형성돼서 뽁뽁이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을 바르기 전에 먼저 물티슈로 창문을 닦고 마른 걸레로 창문을 한번더닦아주었어요 제품을 바르고 나면 기존의 창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쪽 면만 발라보기로 했어요 먼저 제품을 바르기 전에 페인트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혹시나 흐를까봐 마스킹테이프 처리를 했어요 괜히 옆에 샤시 묻고 밑에 샤시 묻으면 닦는 게더 이를까봐 일단은 바르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괜히 붙였어요 안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바르는 뽁뽁이는 페인트처럼 트레이에다가 붓고 전용 롤러로 쓱쓱 문질러서 바르면 되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발려요 그냥 페인트 바르듯이 쓱쓱 바르면 되는데 묽지 않아서 흐르지 않고 또 쉽게 굳지 않는데 약간 휘발성이라서 트레이에 따라 놓았으면 빨리 바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뒤로 쓱쓱 일단 쭉쭉 발라봤는데 바르면 이렇게 바깥이 안 보이게 불투명으로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반투명으로 변한대요 요보세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발랐던 부분이 약간 반투명으로 변한 거 보이시나요? 저 위에 부분은 아직 덜 말라서 그러는데 확실히 제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투명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정말 스티커 마냥 그렇게 변하죠.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제거해요? 하고 물어보실 텐데 물을 뿌려주시면 돼요. 제거할 표면에다 물을 뿌리고 한 10초, 20초 지나면 저렇게. 뽁뽁이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원래 제가 물을 많이 뿌렸나봐요 원래 물을 뿌리면 스티커막처럼 이게 한 번에 떼어지는 건데 제가 저렇게 손으로 밀었더니 쭉쭉 밀리면서 안 예쁘게 돼서 저 그냥 물티슈로 박박박박 문질렀더니 보세요 그냥 무슨 때밀이비누 묻혀놓고 때미는 것처럼 쫙쫙 밀려요 손으로도 밀리고 물티슈로도 밀려가지고 물 뿌리기 쫙쫙 뿌리고 물티슈로 쫙 닦아내면 금방 닦여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 되면 또 다시 뽁뽁이는 안녕 할수 있고 겨울 되면 또 다시 바르면 되는데 음 가격도 일반 뽁뽁이 값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오어 요거 괜찮은 제품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끗해졌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쓱쓱쓱쓱쓱 롤러로 그냥 문질러 주기만 하면 돼요. 마스킹 테이프 안 붙이셔도 돼요. 흐르지 않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다 바르고 난 뒤의 모습인데 왼쪽은 조금 미리 발랐던 거고 오른쪽은 이제 막 발라서 바로 보여드리는 건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왼쪽처럼 반투명으로 깔끔하게 변해요. 사용해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붙이는 뽁뽁이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단열을 할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인테리어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